<웃음> 윤댕님 귀염 볼이 다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저 요요가 와서 그 영상 찍고 아, 그럼 이제 잠깐만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까? 이랬는데 아직도 쭉 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날 반성합니다. 제가 영화 정모할 때까지 열심히 또 열심히 빼서 예쁜 옷을 입고 가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요가 온 거는 댕댕이 여러분들의 문제도 커요. 나 이번에 선물을 받았는데 아니 뭐참 크래커 아이비 겁나 많아 하리보 젤리 엄청 많아 초콜릿 소세지 아니 여러분들 도대체 나한데왜 그러는 거예요? <웃음> 내 통통한 볼살이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1g이라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나를 1g이라도 세상이 더.. 더.. 더.. 막 만들고 싶나요? 아니 근데 진짜로 선물이 다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저희 매니저님이 선물 이제 뜯어놓은 거를 먹을 거를 내 책상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여기 먹을 게 있으니까 오버워치 하다가 죽어 또 이제 오버워치 게임 돌렸어 근데 게임이 안 잡혀요 그럼 이제 뭐하기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아이비 하나 먹고 아이비 하나 먹으면 또 어? 하나로 부족하니까 또 하나 또 먹어 그러다가 이제 뭐 하리보 젤리 젤리 종류도 엄청 많아요 하리보에서 뭐 콜라맛 젤리 원래 곰 모양 젤리 무슨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뒤에 흰색 붙은 젤리 그런 젤리들 계속 이것도 아무 생각없이 먹다가 오 살이 겁나 찐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봉지 다 써가지고 저쪽 방을 갖다놨거든요? 근데 여기 왜또 아이비 과자 여기 있는거지? 아 아이비 과자 3개랑 참프레커가 여기 또 2개가 또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영옥이가 선물해준 이 베트남 과자 베트남 과자 진짜 이게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과자라서 영옥이한테 선물 받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또 너무 위험해 이거보세요! 이거, 이거 다이 과자란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엄청 많이 먹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이 과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웃음> 살이 빠질 틈이 없네요